어, 제목, 아, 뭐지? 지, 질문이 뭐였냐면. 대칭. 아, 레그, 서클 하는데 좌우 대칭이 맞지 않아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죠? 네, 네. 한쪽이 좀, 조금 차이 나는 거면, 그런 인데 네. 조금 많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119에 신고하시거나 <웃음> 112 이렇게 신고하시는데 너무 조금, 너무 수상해 졌죠 대칭이 맞지 않는다. 그렇죠. 대칭이, 대칭 많이 정렬인 것은 아니지만 정렬에 대칭도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좌, 우인지, 위, 아래인지, 앞, 뒤인지, 안, 팎인지 로테이션에 관한 것인지, 를 보세요. 전제는 lengthen through the spine. 머리꼬리 늘리 호흡이 동작을 리드하고 그리고 나서 대칭인지 아닌지를 보세요.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일단 캐리지 위에 누 두...